안녕하세요 의욕 김진호입니다 두피문신 S&P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머릿속이 비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시술이죠 작은 점들을 찍어서 두피톤을 다운시키고 민머리 스타일 스킨헤드 분들한테도 잘 써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P가 실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문신이라는 점 때문에 좀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어울릴지 아닐지 뭐 그런 거를 갈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테스트 시술법이 있어요 테스트 시술은 보통 한 1제곱센티미터 정도? 뭐 조금 더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면적을 좀 이제 눈에 안 띄는 곳 어디 쪽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해 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결과를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SMP를 이제 넓은 곳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테스트 시술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술만 받고 두피문신을 전체를 받지 않으신 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피문신 테스트 시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